청주라고 다 일본 술은 아닌 거고 일본 청주도 있고 한국 청주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좀잘 알고 마십시다 미주랑 <웃음> 사장님께서 그런 우리나라 전통주와 청주에 대해 조금 오해가 있고 헷갈려 하시거나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다는 얘기를 하셨어요 청주 일본 청주 그리고 한국의 전통주 청주에 대해서 그 얘기를 좀 한번 해보면 그치. 좋지 않을까 손님들이 많이 헷갈려 하시네요 사케는 없냐고 말씀하시는 분도 많고 사케 없다는 어떻게 반응하세요? 사케 사케는 없는데 전통주가 있다 전통주도 사케랑 별반 다르지 않다 음. 다만 발효방식만 다른 거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렇게 음. 말씀드려요 근데 그렇게 말씀을 드리면 나가시는 분들이 좀 있으신가요? 초반에는 그랬는데 요새는 조금 알려진 것 같더라고요 요새는 별로 없고 저는 얼마 전에 일식당을 갔는데 술이 전통주만 있는 거예요 음. 그래가지고 제가 여쭤봤거든요. 일식집인데 어떻게 이렇게 전통주만 선별해서 메뉴에 올리셨냐 했더니 사케를 팔았었는데 일본 불매운동 때문에 손님들이 일부러 사케는 마시면 안 된다고 말리고 막 해가지고 이제 한국 청주로 다 바꾸시고 보리소주 또 이제 종류주도 조금 바꾸시고 했는데 노제팬 불매운동 때문에 전통주 찾으시고 사케를 오히려 피하시는 분들이 계시는구나. 처음으로 조금. 직접적으로 아, 느꼈어요 근데 안타까운 게 이제 이 작가들이 문을 많이 닫고 있거든요 맞아요 오래전부터 되게 비감이 됐던 분이 계셨는데 거기도 이제 인스타에 도저히 못하겠다 아유. 문을 닫겠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서로 근데 좀 서로 죽이는 거 같은 음, 맞아요 네. 맞아요. 소비자 입장에서 좀 고민인 것 같아요 불매운동밖에할수 있는 게 없다고 느끼고 그런 걸 실천하고 싶지만 진짜 이자카야 라든지 그런 분들까지 이제 그냥 다 그냥 내치고 이 운동을 하자고 하는 것도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청주 얘기로 다시 돌아가자면 왜 청주가의 사케인지 전통주 이렇게 헷갈려 하시는 걸까요? 우리말로 이제 청주는 맑은술 이렇게 맑은 술을 청주라고 했는데 일제강점기 때 그때 처음 술에 대한 세금을 걷기 시작했대요 네. 그게 지금까지 이어오고 있는 건데 일본에서 그렇게 주종을 나눈 거죠 그러니까 일본식 청주가 있고 한국식 청주가 있는데 한국식 청주는 약주로 표기를 하고 음. 일본식 청주는 청주로 표기를 해서 그게 나뉘어진 거예요 음. 근데 한국의 전통 문화상 원래 청주는 제사상에 올라가는 음. 신한테 바치는 제물격의미한술이잖아요 음. 그래서 청주라고 표기 되어 있는 일본 사케를 제사상에 올리기 시작했고, 약간 이렇게 청주가 그 고급스러운 이미지를 아예 가져갔다고. 우리가 원래 청주라고 불렀던 기존의 조선주를 약주라고 표기하고, 일본의 사케를 청주라고 놓고 오랜 시간 동안 아마 주세법상의 청주, 일본 사케를 지칭한 청주를 청주라고 생각하니까 많은 분들이 청주는 일본 술이다라고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저는. 약재가 들어가서 약주 음, 줄 알았고.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국가에서 쌀이 부족하기 때문에 쌀로 술을 빚는 거를 금지시켜가지고 술을 못 빚게 했지만. 제 양반 집안에서 몰래 술을 담그다가 걸리면은 아 이거 약으로. 약 대신 네. 먹으려고 해서 약주다 그래서 약주라고. 맞아요, 네, 맞아요. 맞아요. 약재가 들어간 술은 실제 약으로 그때는 음. 사용되었기 때문에 양반들이 이제 술 마시려고. <웃음> 이제 아픈 척 하고 <웃음> 원래 약주라는 단어 자체가 술을 좀 높여 부르는 말이기도 했잖아요. 양전잔 음, 뭐, 하시죠, 약간 음. 이렇게 그 주세법이 아직까지 이어지고 있고 지금 저희가 이제 주세법상 얘기하는 청주는 1% 미만의 전통 누룩이 들어가 있으면은 청주고. 1% 이상의 전통 누룩이 첨가되어 있으면 약주, 뭐 불류가 음. 되는데 사케는 입국으로 술을 빚어서 맛이 음. 웬만하면 일정한데 전통주는 누룩으로 빚다 보니까 빚을 때마다 맛이 조금씩 변한다고 아, 전문가이신 분들 사이에서도 좀 의견이 다르시더라고요 음. 코지 그리고 입국이 이제 일본에서 발달된 누르게 기술이기 때문에 근데 사용하는 이유가 균일한 퀄리티 컨트롤 하기가 쉬워가지고 그 방식을 사용하는 양주장들이 많은데 근데 그렇다면 그게 과연 일본의 기술을 도입했기 때문에 일본술인 거냐 아니면 은 왜냐면 일본도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늘 입국을 쌓았던 게 아니기 때문에 코지 입국조차 기술의 발전으로 보고 자연스럽게 청주가 진화한 그것이 되냐 그러면서 조금 의견이 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라벨에도 보시면 우렁이술은 약주라고 되어 있고요 우렁이술은 청주라고 되어 있어요 이우렁이술도 어떻게 보면 진짜 한국 술 아닌가요? 청주로 포기돼 있지만 한국에서 자란 찹쌀과 한국에서 오랫동안 전통을 이어온 양조장에서 직접 빚은 청주인이 이런 것까지 그냥 다 삭해야! 라고 하기에는 네, 너무 섣부른 것 같아요 입국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 술이 아니야 라고 하기에는 좀 아쉬운 부분이 있겠죠? 그냥 이해하기 쉬운 거는 우리나라 약주는 또 우리나라 청주이기도 한 것이고 보통 사람들이 말하는 사케 역시 이제 청주로도 지금 음. 한국에서는 좀 알려져 있다. 네. 근데 청주라고 다 일본 술은 아닌 거고 일본 청주도 있고 한국 청주도 있고 결론적으로는 좀잘 알고 마십시다. <웃음> 좀 복잡하지만 네. 조금 관심을 가지고 알면 알수 있습니다 미슐랭